안녕하세요. 뉴스를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으니 지금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매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락세가 계속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리 영향도 있고 아파트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견해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요. 같은 부동산을 하고 있어도 부동산에서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파트 구입하는 게 나쁘지 않다. 아니면 계속해서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게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통계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어떻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주관대로의 얘기만 항상 드리는데 저도 이런 기사들을 다 보고 나름대로 유수들을다 봅니다. 하지만 딱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미분양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분양, 입주시기가 2026년까지 잡혀있고 미분양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중공 전에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고 악성 미분양으로 해서 중공이 다된 미분양은 사실 많이 없는 편이죠. 그런데 거꾸로 부산을 보게 되면 부산은 대구하고 틀리게 악성 미분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입주 시기는 2020년까지만 잡혀져 있고 악성 미분양이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들이 지금 구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계속해서 하락세는 아닐 것이다. 물론 금리라 하는게 계속해서 오르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경우도 잘 없었습니다. 일부 1년, 2년을 갈지는 몰라도 뭐 5년, 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진행된 사례도 없었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몇년 동안 하락을 했는 것이지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통계들을 실질적으로 뭐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판단은 결국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악성 미분양이 <웃음> 중공하고 나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뭐 5월달에 분양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예전의 대구를 보듯이 엄청나게 줄을 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대구를 보는 것과 같이 불과 몇달전 5월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와 같이 판단은 다 틀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높아도 구입하는 분들은 또 구입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 낮아도 구입을 안하는 분들은 또 구입을 안하고 지금 부산과 같이 악성 미군 양이 이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월 달에 또 줄을 서가면서 우리가 예전 대구를 보는 것과 같이 뭐 분양으로 해서 실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은뭐 분양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유튜브에 뭐 댓글을 장난처럼 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댓글을 뭐 접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난처럼 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대꾸 하나 없이 그냥 뭐 블랙아웃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아무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는 사례는 제주변의 모든 동향과 얘기를 들었을 때 사례를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과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경북의 뭐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해서 뭐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대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부산도 보지만 경북도 경남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주되는 시기도 별로 없고 미분양이 나와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런 어플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어플들은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대구시청이나 뭐 경주, 구미 다양하게 있죠 포항도 마찬가지 있지만 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미분양이 낮는 것을 어플이나 시청에 올릴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이런 어플도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발로 뛰어다니고 현장을 찾아다녀보고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한다. 아무튼 뭐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 그리고 뭐 대구까지 다양하게 저도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확인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확인을 해보는 분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분양권의 아파트나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보시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어느 정도 알아놓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내가 가격이, 내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양권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신다면 더욱더 면밀하게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 마찬가지 엄청나게 재개발이 많지만 부산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면 뭐 대강 전체적으로 봐도 재개발이 한곳두 곳이 아닙니다. 생각외로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은 뭐 부산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관심 없이 볼지 모르지만 전체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부산도 경남도 경북도 같이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물론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는 대구 재개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대구는 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미분양 아파트든 분양되는 아파트든 계속해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높아지든, 안 높아지든, 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래가 안 되면 어째 됩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팔게 돼 있습니다. 뭐, 분양가를 올리든, 위치가 아무리 좋든, 거래가 안 되면, 뭐, 썩어 잡빠지게 놔둘 수는 없죠. 결국 내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험에서 나오는 걸 절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의 입장으로는 뭐 항상 동일합니다 많은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팔수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량에 항상 자, 뭐 장사가 없지만은 요는 실입주자들이 대구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다. 대부분 투자, 투기, 갭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분양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실수여자 위주로 돌아간다면은 가격은 그만큼 내리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 투자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입주할 분들은 그만큼 또 없다. 그리고 적은 독으로또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잔금 칠 여력이 많이 좋지 못한 상황에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뒤에 아파트가 풍락한다 뭐 뉴스에 다 나오죠 그렇다면 2년 3년까지 들고 있다가 그때 파실 겁니까? 아니죠 지금도 거래는 안 됩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항상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물로 한번 내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영상 집에서 앉아서 그냥 보지 마시고 발로 뛰어다녀 보신다면 애기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이고 실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가주택거래 임대까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